어네 이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어 제가 영상을 이렇게 이어서 찍고 올리게 된 이유는 어첫 번째 미션이 그 제가 은하 씨가 된 거를 채널에 홍보하는 거 네, 그거였다면 두 번째 미션이 제 채널 있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소통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미션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늦었으니까 네, 간단하게 어, 유튜브 커뮤니티 이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받을 거고요. 뭐 여기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만 네. 어 그래도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찍고 있습니다. 어, 잠깐 카메라 좀 교체할게요. 네, 지금은 제 원래 핸드폰인 S1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지금 보이시는 게 네 S20 울트라예요.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20을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할 거고 당장 이제 내일 서울 올라가서 저희 은하씨들 모여가지고 네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웃음> 공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더욱더 많이 내주시면 저는, 저는 오히려 더 좋겠죠. 제 채널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난잡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제품 리뷰도 하고요. 아마 이 은하씨 활동을 하면서, 네, 은하씨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품 리뷰는 안할 거예요. 너무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갤럭시 시리즈로 촬영을 했으니까 올라갈 건데, 네, 그래도 이 채널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를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게 되게 많아요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 시작해서 먹방이죠 네, 먹방 먹방 보고 싶다 하시면 먹방을 해서 먹방을 네, 적어주셔야 돼요 영광이... <웃음> 다이어트 브이로그, 뭐, 여행 브이로그, 제품 리뷰, 그리고 게임도 했었고, 뭐, 킥보드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걸 했었잖아요. 도만간 3D 콘도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네. 뭐, 그것도 하고, 이제 스모션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은지, 네. 어떠한 컨텐츠들을 보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네. 제가 거기에 맞춰서 채널을 바꾸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네,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댓글 그리고 성실성과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다섯 분을 뽑아서 특기 그 프티콘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꼭 댓글 빨리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어쨌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